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24일 화요일날 업데이트 내용이 올라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4일날 지행되는 점검은 총 2시간 동안 하고요 점검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이벤트로 황혼의 땅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저번주에 맵에 보시면 잠겨있던 황혼의 땅이 드디어 열리게 되네요 입 조건은 레벨 1 70부터 가능하고요 권장 전투력은 위에서부터 20만 1000, 22만 2000, 25만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은 획득 제한이 걸려 있고요 첫 번째는 레벨 73, 두 번째는 레벨 75 세번째는 레벨 76 이상일 경우는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어, 제 레벨이 75이기 때문에 저는 격돌에 분하고 여기서만 획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전투력 보시고 해당 레벨에 맞는 구역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입 방법은 메인 메뉴에 황운의 땅을 통해 재화 소모하여 즉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재화 소모는 레드잼이겠죠 그리고 두번째 진입 방법은 차원의 경계를 통해서 꿈의 이변을 들어가시면 재화 소모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번 설명에있던 루나트라를 통해 갈수 있단 말이 아이 말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신규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네임드 토벌 흔적 2배, 붉은 파도주와 3배를 주는 이벤트네요 기간은 3월 24일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기간 내 네임드 토벌로 지급하는 몬스터 흔적이 두배로 지급됩니다 네임드 토벌 4일차, 7일차 완료 후 추가로 지급되는 붉은파도 주화가 3배 지급되네요. 아이 네임드 토벌은 퀘스트 임무했던그 네임드 토벌이네요. 따로 네임드 잡는 그 흔적이 아닙니다. 또 추가되는 이벤트 V4 클래스가 추가됩니다. 해당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구요. 게임 내에서 다양한 미션을 완료 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미션은 이렇게 적혀있구요. 어, 생각보다 열심히 하면은 아,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얻게 되는, 길드 코인, 얻게 되는데, 어, 이 코인의 사용처는 아직 적혀있지 않고요 미션을 모두 클리어 시, 아르투만 희귀 마석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바트라 군단의 장비 제작이 종료됩니다. 저는 딱 하나만 제작을 성공, 12강 성공했는데, 결국, 야망은 얻지 못해서, 지판슈 장비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팔찌완장 수집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어... 아직 팔찌완장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수집이 생겼네요 그리고 월드보스 레이드 밸런스 개선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주 목요일날 또 추가적인 월드보스가 진행되고요 저번주 일요일날 진행됐던 월드보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잡혀서 이에 대한 스탯을 일괄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번주에 진행되는 월드보스는 수요일날 신청이 가능하고요 똑같이 이번주 일요일날 오후 열, 11시 55분에 시작하네요 시간대가 상당히 늦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주는 4월 1일 수요일날 신청할 수 있고요 4월 5일날 월드보스를 할수 있으니 참가하실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으로는 이제 동료 사냥으로도 몬스터 흔적이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동료 사냥은 해당 전투력이 되는 구역만 동료로 보낼 수 있고요 아르투만의 마석 강화 강 확률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현재 변경 전인 40%에서 80% 사이에서 변경 후에는 80%에서 100%까지 채워진다고 하네요. 아 이거는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키우고 있던 부해 아처가 정확히 아르트만 이제 졸업을 했는데 아 이거 졸업한다고 골드파밍 엄청나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패치를 해버리네요 그리고 아까 위에 이벤트 추가됐던 네임드 토벌 흔적과 붉은 파도주화 세배 이벤트가 추가됨에 따라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네요 V4 상점 붉은 파도주화 이벤트 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접근 방법은 V4 상점의 이벤트 탭 붉은 파도주화에서 볼수 있고요 사용 가능 기간은 3월 24일 점검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입니다 드디어 붉은 파도 롤백된 뒤후로 존버를 열심히 했는데 과연 여기서 뭘 뽑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영어석 정화수 이거는 그 초록색이겠죠 전설 도전에 필요한 거는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 개정당 3회고요 400개가 필요하네요 영웅, 영웅 선택도 할수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바꿀만한 가치가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계정당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존보 어, 하셨던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다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루나스, 루나트라, 경험치 획득량 100% 증가 상시 핫타임 적용 몽환의틈 전체 지역 5만의 평야 좌절의 숲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상시 증가인데 이게 몇 시부터 된다는 말은 좋겠지 않군요 다음은 몽하의틈 영혼의 파편 드랍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몽하의틈 안에 있는 영혼의 파편 개수가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상향 대상은 상인의 소원부터 야수의 심연입니다 좌절의 숲 몬스터가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좌절의 길목 좌절의 황야의 모든 몬스터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영웅마석 상자 및 영웅마석 선택 상자 세공수를 추가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저번 개발자 노트에 있었던 영웅마석 제작이 드디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공술로 영웅마석과 신규 묘약 아이템을 사용하여 영웅마석 상자 또는 선택 상자 제작 가능합니다 이미 장착한 영웅마석은 재료로 소모되지 않으며 장착을 해제 후 정상적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추후 장착된 마석은 재료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영웅마석을 재료로 쓰는 걸까? 어... 일단 재료가... 아 그러네... 영웅마석을 재료로 소비해서 선택 상자로 바꾸는 거네요 아 이건 좀 그런데 이거는 과금러를 위한 제작 레시피네요 일단 슈릴의 묘약이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사용되는 마석은 모두 귀속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이 말은 거래 가능을 재료로 못 쓴다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영웅마석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웅마석을 재료로 사용해서 선택 영웅마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택의 폭은 자유롭지 않고요 영웅바쿤을 갖고 있다면 은영웅 바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거고 야, 이게 좀 자유롭지 않은 게좀 단점이네요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습니다 다음 전체 필드보스에 대해서 체력이 상향된다고 하네요 이건 저번 개발자 노트에서도 너무 빨리 상향되는 필드보스 때문에 뉴비 및 저투력 분들이 보스를 못 먹는 걸 대비해서 올려준다고 했죠 이제 적용되고요 거래서에 구매 판매 레벨 제한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50레벨이었던 구매 판매 제한이 60레벨로 상향됩니다 어, 아마 이것도 계속 이렇게 레벨을 올리는 거 봐서는 작업장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 같네요 뭐 어차피 60레벨까지는 금방 올릴 수가 있죠 거래소에서 영웅 반지 장비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 해당 거래소에서 검색이 가능한 거는 구매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니고 강화별 능력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넣은 것 같네요 구매와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창고 보강 가능한 아이템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추가된 아이템이 추적자의 훈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반지, 영웅 반지들 그리고 반지 강화 주문서, 훈장 강화 주문서 그리고 반지 제작서 다 옮기는 게 가능하네요 강화 성공 공지가 출력되는 강화 레벨 단계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어, 뭔 소리인가? 한 두세 번 제가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강화 성공하면 시스템창에 공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되는 레벨 단계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9강, 10강부터 이렇게 시스템창에 떴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1번부터 고급 장비는 12강만 대양의 조각품은 11강, 12강만 시스템창에 나오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기타 오류 순령으로는 아처 또는 매지션으로 자동사냥했을 때 메인 화면으로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수정됐고요. 희귀탈 것을 탄 상태로 맵을 이동하면 외형이 변경되는 현상도 수정된다고 합니다 PVP 설정에서 적대 길드만 설정할 시 소속 서버를 설정하지 않으면 적대 길드 공격이 불가능하던 현상도 수정된다고 하네요 위세 가지 오류는 AOS 기기를 대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빌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수정되며 iOS는 수정 작업 중에 있어 추후 안내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어, 내일 업데이트 후에 이 오류 수정이 바로 적용된다 하고요 아이폰은 조금 더 작업이 걸린다고 합니다 월드보스 레이드의 결과창에서 간헐적으로 실제 기여도와 순위가 서로 맞지 않는 현상 수정됐고요 PC 버전 메뉴 설정 계정 탭에서 회원 코드의 복사 버튼이 동작하지 않던 현상도 수정됐다고 합니다 11강 봉인의 수정 11강 야망의 수정 강화 시도 시 즉시 강화 UI가 출력되는 현상도 수정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내일로 이 이벤트가 끝나니까 이것도 의미 없고요 어 이렇게 내일 추가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벤트 던전 같은 경우는 드랍률도 일반 필드랑 똑같을 것같고요 따로 드랍에 대한 내용이 없는거 봐서는 일반 필드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좀 챙겨야 할거는 붉은 파도로 이 계정별 살수 있는 이 아이템들을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기존의영웅마석 패키지 혹은 마석 패키지로 영웅을 중보 획득하신 분들은 이번 제작을 통해서 원하는 마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슈릴의 묘약이 음 어떻게 얻는 건지 여기 설명이 없는데 이거는 내일 인게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